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눌러졌나 왜왜왜 이거 눌러졌노 아니 야나 크리스마스 릴리하고 두장 썼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거 못본걸로 해라 <목소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 PVP 테스트. 신, 각성 모노로 인한 새로운 지향댕이다. 시나리오는 딱들어보세요 우리 웹 마스터, 각성 모노가 개성으로 이제 디버프를 겁니다. 치저치방 깎는 거. 무려 30% 깎기 때문에 마치 당근 사장님을 서버에 넣은 것 같은 개성을 하나 챙기는 느낌이 있어요. 아군 전체에게 이룰 수 있는 개성이다. 그렇게 해서 디버프가 걸린 애를 약점 피해로 쭉 때리겠죠. 정말 날카로울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되냐? 디버프 효과 걸린 적군 공격할 때 지가 주피가 증가하는 이 개성 때문에 안 그래도 약점 센데 그죠? 전체 약점 쭈주주 쭈주주 핵폭 그다음 말이죠. 디버프가 상대에 좀더걸 수가 있어요. 신까지 활용하면 디버프 좀더 걸면 이누나도 직구도 있다. 어, 그래가지고 디버프 더 걸어서 또 3도를 때릴 수도 있고 라바는 뒤에서 공구한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있고 이 정도면 딜좀 나오지 않을까? 카킹덱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30만 투급에 페다까지 있는. 자, 페다에 혹시 들어있군요. 그나마 이제 근탈은 아니고 속탈을 거 들어있고. 그래도 우리는 큰 변화 없이, 이변 없이 바로 약점 피에쭈쭈중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약점 피에빡카닥 때리고. 그 다음 어머 말고 이거 센거 한번 보자. 자, 가보자. 쭈쭈쭈쭈중 21만. 촥촥. 촥. 12만. 10, 10센 건가? 야, 일성이 12만. 와! 야, 이거 어때? 야, 이 정도 어때? 야, 일성이 12만 9천이면 누구랑 비슷하다? 마왕 리무르랑 비슷하다. 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지금? 마왕 리무르급이에요, 딜이. 근데 더 세질 거 아니야? 점점 더, 그지? 점점 더더 더 세질 수 있다. 근령한테 맞아서 좀 피는 좀 깎였는데. 우와? 벌써 6스택이네? 누구를, 바 크닥, 바 크닥, 바 크닥 그냥 쓸 수, 이거밖에 못 쓰는구나. 자, 가자. 일단, 팍, 팍! 아, 디버프를 걸고 이거 썼어야 돼. 어. 자, 잠깐만. 미안, 미안. 요거 필살기 주는 피해 디버프 걸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릴리아 누나 썼어야 돼. 그럼 더 썼기 때문에, 오! 신, 봤지? 신딜 봤지? 이게, 이게, 이게 그 옛날에 빙신이라 불렸던 그 신. 어, 성물 생기고는 이제 빙신 아니다. 그렇지. 빡하오. 자, 잠깐만. 신이 또 딜이 더잘 나오는 게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모노의 치저치방 깎는 것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디법 하나라도 더 걸고, 쇠도 두장 가보자.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쪼조쪼 조정. 자, 4만 나오고 있고요 갑니다. 어머! 빡카우 12만 5천! 자, 삼성. 자, 간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머 21만 업적! 자이 정도. 자준 피해량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싸웠으니까. 신이랑 신이 리... 진짜 신은 <웃음> 전색이니까 광역 피해를 줘가지고 딜을 더 많이 뽑았다. 또 신이 딜을 잘 뽑도록 치저치방을 깎아놨다. 그것도 이제 이 치즈치를 빡 깎아놨고 미리 디버프를 다 걸어놔서 바로바로 약점을 던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디버프가. 바로 한번 차크닥 붙잖아. 붙었기 때문에 신이 원래 신은 요거 약간 약하지만 요걸 디버프를 걸고 그 다음에 요걸 때려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미 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약점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바로 한장한장더뜨면 바로 약점 떠들어갈 수 있겠고 그다음 좀골치아플딜 하나, 골치아플딜한 명을 진배 세 배로 베어버린다 어때 어때? 쭈쭈쭈쭈중 20만 8천. 쭈쭈쭈쭈중 23만 원천. 축축 쉐프. 16만! 야, 일성에 16만! 마왕님으로보다 더센 부분 아니었냐, 방금은? 물을 우세속으로 때리, 마왕님으로도 우세속이다, 전마한테. 마왕님으로 일성으로 맹철 저거 때리면 12만, 14만 정도? 고그 정도 나오다 보면 되거든? 16만! 자, 이제 뭐 죽일 거많아지금지딜 카드가 넘쳐나거든. 어, 임마 한장더 쓰면 요번에 이제 랭업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멋진 가면 보자. 망가터스는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쓰면 다 끝날 것 같거든. 근데 끝내는게 중요한 게아니죠 우리 칠이는 막 오줌 나올 것 같은 그딜 한번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삼성 대제. 삼성 세게 한번 간다. 자, 이거는 이제 랭업 랭업 랭업 시켜. 째께다 올라왔지 자, 삼성 세게 샥! 펑펑 비쩍 발샥! 빡! 펑! 398,000. 얼추 40만. 조금 더 기대했나, 내가? 요거봐도좀더 기대했나봐. 솔직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한 45만 정도 터질 줄 알았어. 약간 저거는 나쁘지 않은 정도. 요거 이제, 요거 바로 이성 바로 던지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 띵! 바로 한번목 따는 모습! 촥! 촥! 마왕미무르뭐목2 3 7 0 0 야, 이성 2 3 7 0 0 나왔다고? 우리 집이 너무 딜에 지금 불감성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막, 뭐, 저거, 밀림나바 같이 잘 풀렸을 때저딜 나온다. 잘 풀렸을 때 이성 23만 나오고 이런 거. 이성이 밀림나바 좀잘안 풀렸을 때는 10만 나오고 이래. 잘 풀린 밀림나바의 딜이 나왔다. 그리고 마왕미무르보다 딜이 더잘 나온 거 같은데? 어, 그렇지. 오, 이런 반응이 있다. 마왕 리무르는 성물 끼고 그 딜인데 얘는 성물도 없음. 이렇게. 나중에 얘 성물 추가되면 지금 크리스마스 릴리아 선거에 입지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군 전체 치저치만 깎는 그 개성 때문에. 어, 사람이다. 인사 한번 나누고, 바로 약점, 약점, 약점.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어, 저마 저, 저, 저, 저 여엘 있거든. 그래서, 촤크악 자, 바로 찍었는데1 3만6천 나왔고, 이번엔 약점이 안 터져서 가만히 있어 봐봐 어1점살게 아니라 아두 명을 잡았어요. 내 인사하다가 야야이 그래서 원래 여러분도 잘 활용하세요. 사람이 같은 미리 인사하고 나처럼 뭐 인사하다가 시간 다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솔직히 여열 쳤으면 지금 여열 부활 빼고도 여열 죽여버렸을 수도 있다. <웃음> 여열 치는 게 나았다 여러분 아이씨 여열 있는 거 자체를 못 보고 스킨 누르고 난 다음 그다음 봤어 막, 여러분들, 노가리, 노가리 털고, 인사하고 이러다가 놓친 거예요. 아, 빠바박. 아, 골 때리네, 이거. 잠깐만. 이거 좀골 때리게 됐어요, 지금. 아니야, 죽여야 돼. 어, 좀 내가 등금 효율을 생각해서 신급 쓰면서 랭업도 노려볼까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마홍리무를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큰일 납니다. 어, 치기쁘고. 야,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릴리아도 디버프 싸이밍 딜 겁나 잘하기 때문에. 와, 봤지? 이거. 야, 얘들 지금 뭐 던졌다 하면 다 딜이 개 또라이 딜이야. 이거 내가 보기에 예능 덱 같은 느낌이 아니야. 진짜 겁나 뭐 삼, 삼재앙 덱뭐 이런 느낌 아니야. 찐덱인 것 같아. 찐덱. 찐덱 느낌 나요. 찐덱 느낌. 선물 없이 이 딜이 나온다는 게. 아, 그런데 봐봐. 요럴 때 마왕 리무르가 있었다면 이 보막 걷어먹고 더 세진. 그게 또 장난 아닌 거지 마왕님으로가 지금 그런 점은 좀 확실히 좀 부족하다. 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자랭업 시키고요. 랭업 됐거든?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할게요. 아 여기 좀 아쉬워요. 저 보막을 걷어먹는 마왕님으로의 개성 하나가 아쉽다. 근데티 미쳤는데? 야 그냥 애 몰라하고 주때려고 다진. 빡빡빡 빡. 빡, 빡. <웃음> 어때, 데 어? 여러분 야 이거 어떠냐 어 나는 이거 이덱 예사롭지 않은데 재앙덱이 여러분들 랭크들 재앙덱 상당히 잘 쓰거든요 한때 재앙덱으로 랭킹 1 2 3이 막 동상 다 세워져 있고 이랬고 그 메타 좀 지나갔을 때도 잊을 만하면 재앙덱 도 쓰고 이러거든 재앙덱 물러보면 안 된다 근데 그 재앙덱에 더 강력한 멤버 한 명이 추가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덱 이제 구체적으로 덱을 조금 더 이제 다듬을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딜봉의 극으로 달렸지만 좀더 유틸 혹은 투급 챙겨가면서 더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아. 지금 요렇게 짠 거는, 형이 극딜 덱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맞아. 영상미가 가장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만, 만약에 신 말고 여예 넣어가지고, 우리도 십살이 한 번에 안 죽으면서, 뭐 어떤, 뭐 하여튼, 더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약점, 약점 들어가고요. 죽여보겠습니다. 봐봐봐. 바로 약점이 되니까, 쭈쭈쭈쭈. 쭈쭈쭈쭈. 자, 21만 5천. 쫙샥, 썩! 빡, 그덕 자, 13만. 인성이 13만. 내가 보기에 그래, 좋아. 신이, 신 자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만한 자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신이 그렇게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렉에서. 신 자리를 조금 더 유칠성 좋은, 운영에 좋은 캐릭터로 넣으면, 오,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와, 개 아픈데? 우세속에서 때려가지고. 어머, 잠깐만. 이게 즉각 필살기, 필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거 차단 들어와 있거든. 어머, 야, 큰일 났네. 끈타르는 아니고. 아...뭐 막을 것 같은데? 와! 막겠다!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안 눌러졌나? 왜왜왜 이거 눌러졌노? 아니 야나 크리스마스 릴리하고 두장 썼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이거 못본 걸로 해라. 멈춰! 이런 걸로 해냈어 인마! 영상미가 올라가는 거야. 아까 근력 타이어는 디 맞은 거라 근력 타이어 딜이 좋거든 좀더 보긴 해야 좀더 보긴 해야 된다 아 개차승만 해 좋아 이번엔 신간안 써볼게요 신간안 쓰고 차크닥 빼고요 자 네가 세장다 해봐 네가 세장다 해봐 촥촥 12만 6천. 자, 1성 1 2 요새 한 12만 정도 넘어야 되나봐. 1성. 그 정도 돼야 요즘 캐릭터인가봐. 요즘 캐릭터 느낌 확실좀나고요 자, 한명더 있었으면 저거 얼마 정도 되노? 8, 26, 8, 3, 24. 한 24만 나왔겠네. 그 정도. 24만 정도면 안멜, 이야, 뻑 하는 정도 되거든. 어, 안멜도 버프 많이 안 쌓였을 때는 이게 15만 밖에 안 나오고 이럴 때도 있어. 그니까, 러 혹시 딜적인 면에서는 어, 딜적인 면에서는 최상급 티어의 딜러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딜적인 면에서는 최상급의 딜러들이랑 같은 선상에 있다. 이제 맷집이나 유틸. 그러니까 이런 딜러는 주로 원래 유틸이 없어요. 앞매리 이뭐 필각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유틸, 어, 그냥 개성 자체에서 치저치방 깎는 것만 해도 지로서는, 극딜러 지로서는 할건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저는. 막 모르겠다. 막 대충 써봐봐. 퍽퍽벅 149,000! 쏙! 슥슥슥슥 빡샥! 20만. 세 3명 20만. 쑤, 어, 쪼 저. 족1 4만0 0 0 리무르랑 고도번호 같이 있는 데 보고 싶다. 어, 오케이. 어? 맷집이, 어, 맷집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하다. 아, 지금 방금 큐한테 맞는 걸 봤는데, 물론 큐가 저만 많이 붙여놓고 저공일 피해 때리면 아프긴 해.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 임마, 쪼, 맷집은 조금, 어, 맷집이 좀 약한 것 같다. 쪼쪼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 옷을 아직 안 사줬어 풀코스튬 기준인 애들이랑 같이 서있어서 그렇게 되게 맷집이 약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풀코스튬 해주면 비슷은 할것 같아 맷집이 근데 딜러라서 그렇다고 막 맷집이 좋진 않을까요 어차피, 어차피 딜러 정도 맷집일 것 같고 크리스마스 릴리아는 맷집도 겁나 좋거든요 원래 그런 애들은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딜러 맷집일 것 같아 근데 암멜이 참 좋은 게 암멜은 또 버프 쌓이고 이러면 탄탄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멜급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크리스마스 릴리아랑 비기 때도 좀 부족한 것 같아. 크리스마스 릴리아 좀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좀더 좋은 것 같고 몰라 지금 이한 판으로 내가 등급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S는 받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 일단 첫 번째 평가를 마춰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덱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